아빠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야 예? 무슨 고민이야 아버지 정신아 예? 어? 어, 어 아, 아빠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커봉마봉봉 <놀람> 봉. <거봉. 놀람> <놀람> Papa, papa, p a 이 a papa, papa, p 이 p a papa, papa, 이 a p 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 a p 급한 일이에요? 와, 와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자, 코봉이 소환하겠다. 게 어? 어, 어, 아아 어? 와윤이 세계 맞네 오랜만이다. 어? 감모탁 아저씨 안녕하세요 <웃음> 어? 하나 누나와 오셨네요. 아주며 가지 마. 다음에 국수 좀 말아주세요 많이. 어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웃음> 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세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를 소환하셨어요? 음, 지금 지청신이 악기들을 모으고 있다 곧 지청신이 완전체가 되려고 해 그래서 널이 자리에 불렀어 지청신이요? 완전체라면 3단계 이상이잖아요 그렇지 지청신과 백향기를꼭 잡아야 한다 알았지 코봉?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다들 알겠는데 저 뒤에 저... 저번은 누구세요? <웃음> 내 소개가 늦었구나. 나는 이 융의 세계에 바로 감찰관이란다. 어때? 나 이쁘지? 너... 뭐? 뭐? 아니 뭐? 거봉아, 거봉! 어 하나누나 왜요? 그냥 이쁘다고 해. 안그런뭐 큰일 나? 어, 이제 어, 그 정도? 해? 아, 아 감찰관님, 얘 음... 진짜 더럽게 이쁘세요. 아니, 너... 진짜 이쁘세요. <웃음> 고맙다 거봉. <웃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고봉에게 카운터 복귀를 허락합니다. 아 머리 아프다 진짜. 야 정신아, 정신아. 어? 어?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오셨어요? 예, 예. 열심히 일 중이네. 아 그럼요 아버지가 다끝내놓으러가셨잖아요 <웃음> 아빠가 너한테 조용히 할 얘기가 있거든 잠깐 따라올래? 아예 아버지 예. 가시죠 <웃음> 아 진짜 아 아버지 왜 그러신대요 야 지청신 넌 무슨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니 어? 어? 왜요 아버지 내가 겁만 주고 오랬지 누가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 저는 아버지가 좋아실 것 같아서 그런 거 내가? 하! 갑자기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 어? 네 아빠를 살인자로 만드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아 그게 아니잖아 아버지 너이 자식 너 지금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아빠 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야 예? 무슨 고민이야 아버지 정신아 예? 어? 아..아빠! 어, 어, 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안한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끝내자 어, 아버지 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지 사람 치셨어요 시키는 거다 했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고작 이, 이거예요 이거냐고요! 여기서 끝내자! 아버지! 죽이다고 어, 어, 아니 뭐야? 어, 어, 팔이 발이 발을 듣지 않아. 어? 이거 뭐지? 어? 아, 안돼. 안돼. 아, 아, 아, 안돼. 아, 얘들아 빨리 해 빨리 안 하면 원장 아버지한테 혼난단 말이야 빨리하자 어자에 어, 얘들아 얘들아 어어 어. 아버지 오셨어요 뭐 하는 거야 저 빨리 빨리 하네 어 너희들 시간 맞춰서 못하면 오늘 밥 없어 빨리 빨리 하란 말이야 내 네, 아버지 더 이상 어떻게 빨리 해 아, 주인해 아빠 혼난단 말이야. 근데, 아, 아, 아버지, 아, 좀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 아빠 말이 우습게 보이니? 어? 안 되겠어, 진창신! 자, 원장실로 따라와. 네. 어. 너 뭐라 그랬어? 어디서 따박따박 말 됐구야, 어? 혼나고 싶어! 아! 아, 아, 아! 머리, 아,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검사에 그만 버리고 빨리 가서 일해! <웃음> 알겠습니다. 아 예, 아우오십시오예 반갑습니다. 아, 자 그러면 애들 한번 골라 보시죠. <웃음> 음. 누가 좋을까? 어, 어제 머리 상처 있는 예저이로 할게요. 아 그러시겠습니까? <웃음> 아이 정신아, 정신아. 어, 이 아버지. 어, 잠시만 일로 와봐라 아, 예 아, 소개하마 네새 아빠다 예예 아, 예? 예, 아빠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부터 내가 네 아빠다 나랑 같이 가자 아, 예 아버지 정신아 예 원장 아버지 여기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혼난다 알았지? 아, 예 조용히 이 땅으로 살아 예 원장 아버지 나는 다 가려지고 싶어. 아, 안 아, 되겠어. 아, 이 세상을 온통 악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겠어. 뭐 하, 아, 그래, 그래. 그래. 이, 이 세계는 악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죠. 아기들은또 모아야겠어. 아니 커피가 뭐가 있냐고? 그냥 아메리카노지. 타 타면 타, 척타면 척. 몰라? 사람을 지금 몇 번인가게 만드는 거야. 아니, 손님이 그냥 아메리코 달라고 하셨잖아요. 하! 얘 봐라 사람 완전히 진짜 바보로 만드네 어? 저기 됐고 그냥 돈 환불해줘 아 더러워서 못 먹겠어 짜증나 그리고 내가 너 짤리게 할 거야 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 당장 어 기분 나빠 어?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 죄송합니다 내 기분 못할 거야 와어떻게할 거냐고 저 여자 죄송합니다. 나랑 같은 과야 어? 짜증 <웃음> 우리 조만간 같이 보겠는데? 어 뭐야? 뭐라는 거? 어 잠깐만. 어이 눈빛? 아하하하하 뭐야? 어 너도 나랑 같은 거구나? 어저 눈빛 저거. 잠만 어, 말고 따라와. 어 뭐야? 남성적이야, 매력적이야. 얘 어? 같이 가. 재밌겠다야. 어? 뭐야? 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 배고파 아유 왜 그러는겨 아유, 아유 이씨 왜 그러는겨 나한테 아유 배고파서 그래 미안해 미안해 아유 강씨 이러지마 라 아유 어머 <웃음> 쟤 미쳤나봐 개나프 또 뭐하는 짓이야? 어 근데 좀 멋있다 야 조용히 해 나무 옷매버리기 전에 어 알았어 야야 야. 어? 어? 야너 나랑 좀 같이 가자 어 갈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웃음> 카운터들을 없애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봐어아 배고파 배고프다고 조용히 해. 아버지+ 아버지 어? 어, 어 누구 아버지 저예요 청신이에요 뒤 청신 어 아하하 아, 아, 아, 아, 반갑다 청신아 아유 아, 아, 아, 오랜만이네 아, 아, 아. 아버지는 저를 보고 웃으시네요 저는 평생 울고 살았는데 이놈의 저식 오랜만에 아버지 보더니 못할 말이 없어. 여전히 화를 잘 내시네요 아버지 너무 자시이 혼나고 싶어 이놈아 왜요 또 때리시게요 <웃음>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 준비했어요 자 선물 받을 준비 되셨나요 아버지 오! 아, 아, 아, 이, 이, 이게 뭐야 아, 아, 청신아 응, 청신아 그, 그, 그, 그게 뭐야 아빠한테 어? 말로 하자 어? 마, 말로 하자 아버지 어, 이날이 어, 이 날이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웃음> 아버지 하지마! 아 정신아!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배고파 아 꼬마야 어 안녕하세요 아, 아저씨가 맛있는 과자 사줄까? 어 과자야? 어이 좋죠? <웃음> 아 배고파 그래 아저씨랑 가자 <웃음> 네야야 야. 어? 너 여기서 뭐하니? 아 그게 아니라 배, 배가 고파가지고 애들은 건들지 말아야지 어? 뭐하는 짓이야 여기 있어 어? 아 미안해 미지어 아, 갈래? 어 애기야 애기야 꼬마 일로 와봐 아저씨 얘기 잘 들어 이제는 일 안하고 너희끼리 마음껏 놀아도 돼어 원장 아빠한테 혼나는데 아니야 원장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 갔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놀아 알았지? 어 진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지정신 너 생각보다 되게 애기 도 좋아한다 어? 니라도 되는 거야? 말조심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잠깐만 쟤는 또왜저 죽어있어? 네가 알거 없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축하한다 코봉아 역시 네가 카운터 중에 최고다 <웃음> 나중에 형좀 살살 좀 봐줘라 어? 어? 어? 잠깐만 감지했어 감지했어 어? 진짜 누나? 어, 어딘데요 어딘데요 어? 어디랴이동자식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 이 동네 어, 무슨 보육원인데 뭐야 보육원? 어, 보육원은 이 동네 하나밖에 없어 가못던 아저씨 우리 빨리 출발해요 어 그래 다들 준비됐지? 네. 네. 네 그려 자 출발하자 야 백향이 빨리 짐 챙겨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 어, 어디로 갈 건데 장소를 좀 알려줘 빨리 빨리 준비해 쟤들 뭐야? 어 진짜 웃긴다 쟤네들 뭐야 유니폼 맞춰 입었어 너희들 뭐니? 유니폼 맞춰 입고 너희들을 유해 땅으로 소환하겠다! <웃음> 어, 어, 어, 어, 어. 쟤네들 뭐라는 거야? <웃음> 야 우리를 용의 <6년> 세계로 소환하겠대 <웃음> 다 죽여주마 <웃음> 야지 정신 다시는 이위에서 그딴 말 못하게 해주지